미분양 시장이 여전히 뜨겁지만 대구에선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할 시기가 돌아오면 할인 분양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하면 구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직 분양으로 인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분양을 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발도 생각을 하고 예전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은 유료 회원방을 통해서 정보를 올려드리는데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제가 정보를 하나를 올렸는데 그게 벌써 다른 유튜브의 단톡방이나 카페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방에서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실제 미분양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마찬가지 저에게도 사실 이런 계속되는 정보들은 수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있고 어느정도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회원방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유출이 됐다는 것은 회원방 내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카페나 다른 유튜브 단톡방 다양하게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예전부터 연락을 하셨던 분들 실제 만났는 분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유료회원방에 가입했는 분들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진행을 먼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급도 수준도 마찬가지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소문이 나게 되면 이런 고급 정보들 마찬가지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 아파트 브랜드까지도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아파트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보에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벌써 이런 얘기가 귀에 들렸다면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들릴 수 있죠. 그렇다면 사실 미분양 할인으로 구입을 하려는 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또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첫 단추, 두 번째 단추가 중요해야 하므로 그런 것들이 아파트 관계자들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저희 쪽에 또 얘기가 나와서 미분양 할인을 10%를 받든 20%를 받든 30%를 받든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현재 오늘 새벽에 올리는 내용으로 벌써 다른 쪽에 얘기가 들어가서 단톡방이나 카페 에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 때문에 나름대로 더욱더 보안에 신경을 쓰고 회원 등급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그리고 1차적인 것은 기존에 예전부터 미분양 아파트 할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예전부터 가입을 했는 분들 먼저 선처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늦게 가입을 했는 분들은 어느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첫번째 두번째가 잘돼야 세번째 네번째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이 연락이 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괜히 뒤늦게 왔는 분들이 어떤 얘기들이 주변에 펴져서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마찬가지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고 저 또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오픈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연락을 주시고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신뢰가 갈수 있는 분들하고 진행을 하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정보를 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기존부터 예전부터 미분양 할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최대한 보안에 유의해서 미분양 할인 아파트든 상가든 모든 부동산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